퇴근 후에 제가 지금까지 봐온 레시피들 책이라고 해야되나 뭐 수첩 이라면서 이렇게 적은 수첩들을 조금 모아봤거든요 이 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급할 때 쓰는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저장해 놨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 많은 레시피를 다 쓰진 않습니다 오늘 이 레시피를 한번 보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가 레시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본론부터 조금 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이렇게 레시피를 좀 봤거든요 뭐 업소용 레시피 라든가 뭐 여러가지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괜찮은 분도 계셨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닌 분도 좀 계셨거든요 뭐 그분들은 자기 노하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저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이렇게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조리법에 대한 그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이렇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일하신 분들은 그런 체계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뭐 기준이 될 만한 레시피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잔치국수에 대한 레시피를 이렇게 어, 쪼개가지고 보면서 제가 보는 레시피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100% 정답은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 정도로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뭐 멸치육수니까 어, 멸치겠죠. 다시 멸치가 있고 디포리가 있습니다. 밴댕이밴댕이 밴댕이, 황태머리 이런 식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채소는 무하고 대파, 양파 이렇게 보통 이런 육수를 많이 냅니다. 물론 다시마라든가 어,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디포리, 멸치가 들어갔느냐? 아, 멸치 육수에 멸치만 넣으면 되지. 무슨 디포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고 황태머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양식을 꽤 오래 해온 경험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디포리가 주는 이 육수에 있어서 영향이라든가 멸치가 주는 육수에 대한 영향 이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생각해야 될게 육수라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육수도 섬세한 재료만 넣으면 아주 가벼운 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묵직한 아디감이 좋은 그런 걸좀 섞어서 보통 넣거든요. 그 이유는 어, 맛이란 게 이렇게 어, 입체감이라고 해야 되나? 입체감이 좀 있어야지 맛있다고 딱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멸치만으로 육수를 내면 나무가 있으면 이런 토양이 되는 그런 맛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디포리 황태 이런 걸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황태 머리나 디포리로는 이 육수가 크게 뭐 향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멸치하고 디포리 황태 머리를 넣음으로써 육수의 바디감도 생기고 이런 든든한 어 지원근이좀 되어주는 거죠. 어 닭뼈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다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레시피 보니까 뭐 바지락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바지락의 재료에 대한 특성을 알고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재료랑 바지락이랑 같이 끓이면 시 별로 좋은 효과를 못 보실 겁니다 그것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을 잘못 하신 분이거든요 뭐 양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볼게 국간장이거든요 국간장 같은 경우에는 향과 그런 감칠맛을 내는 재료입니다 색, 뭐 색도 뭐색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소금은 단을 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이것도 참 적절하게 써야 될것 같아요. 국간장도. 이게 또 많이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딱 먹어보고 서는 대충 맞추거든요. 이게 조금 적게 넣으면 전체적으로 육수의 감칠맛이 좀 부족합니다. 뭔가 좀 묵직한 맛 이런 게좀 부족하거든요. 아이거 미온 맛 소금은 맞는 것 같은데 요리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거나 요리를 막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어, 재료가 왜 들어간 지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좀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요리 시작할 때뭐 고기를 넣으나 뼈를 넣으나 그냥 소고기 맛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요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주는 맛이랑 뼈가 주는 이런 육수 크레스 맛이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흔한 레시피 이렇게 막 의미 없이 막 집어 넣지 마시고 아이 재료가 왜 들어가지? 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보시는 것을 주장해 드립니다. 어,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 이런 레시피들을 원재료에 대해서 한번 정도 아 이거 왜 넣지? 저거 왜 넣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그림을좀 어, 그려가면서 어, 요리를 하시면 어, 조금 더 좋은 맛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 뭐 진짜 뭐즉흥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는데요. 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